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괜찮으세요? 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괜찮으세요? 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괜찮으세요?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말이야.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말이야.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말이야. 어머나, 사고 났어요. 어머나, 사고 났어요. 어머나, 사고 났어요. 어머나, 사고 났어요? 회장님, 회장님, 회장님, 안 좋아 보이다, 안 좋아 보이다, 안 좋아 보이다, 괜찮다, 괜찮다, 괜찮다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